이탈하면서 장기입형까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장기입형이 이렇게 깔려있겠죠 가짜 반등 주면서 장기입형까지 빠지고 또다시 침체 구간을 거친 다음에 이후에 다시 또 장기입형을 돌파하는 자리가 무릎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새로운 시작점을 만들어주는 거죠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반복이 되는 거고요. 이 파동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무릎에서 추천하면 더 올라가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 무릎의 시작점이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는 요 구간이었죠. 그리고 제가 추천했던 을 구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기 역배열 끊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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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또 무너지고 다시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올라갔다가 무너지고 이후에 또 장기평을 회복하는 구간이 나온다면 그때는 또 제가 제 추천을 줄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자리가 여기 위치에 있는 거고요 장기평 장기평 여기까지 빠지고 밑에서 침체 구간 거친 다음에 다시 또 장기평을 돌파하는 구간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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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도 8,000원 정도까지 빠지네요 8,000원 정도까지 빠지고 여기서 이제 힘싸움이 나와주는 거죠 요 구간에서 힘싸움이 나올 것이다 만약에 상승이 반등이 나온다 해도 앞에랑 동일합니다 셀바스 AI도 제가 가짜 반등 주면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 조심하라고 했고 셀바스 SQ도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이런식으로 계속 저점이 낮아진다고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높은 확률을 제시해 드리는 거고요 과거 패턴을 토대로 부디 첫번째 지지시키고 시원하게 반등 나오면서 다시 또전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역대 신고가까지 다시 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중장기 추천주 에코프로 6만원 기준으로 850% 까지 추세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 내부자거래 혐의 하안가는 눌림매수 귀에다 강력추천드렸고 쭉 추세가 나와줬네요. 일봉상으로는 2월 3일에 역별 돌파 초입이 나왔기 때문에 재추천드렸고요 역대신고가 가졌기 때문에 이제 추세이탈 전까지 쭉 홀딩하라고 했습니다. 11선 단한 번도 이탈이 없이 추세상승이 나와줬고요. 최근까지도 이탈이 없죠. 계속 동일하게 추세 매매하시면 됩니다. 이탈하기 전까지 꽉 붙들어 매시고 이탈하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회원분 중에 사치님 최근 400% 2억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분할 매도 하셨기 때문에 수익금은 더 크고 지금도 당연히 추세 유지 중이니까 여전히 홀딩하고 계시겠죠. 다음 코스모 화학, 얘도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드렸고 무료 추천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고 돌파할 때도 에코프로랑 동일하게 재추천드렸고 목표가는 5만원 드렸습니다. 5만원 도달했고 재추천 기준으로 단기에 바로 5만원, 90% 도달했고요. 이때 전략 매도를 했어도 되고 추세 홀딩을 하셨던 분들은 제가 4만원 이탈하면 그때부터 1차 매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1차 매도 되고 남아있는 물량은 계속 홀딩이 됐습니다. 역시 에코프로처럼 계속 추세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홀딩하시면 되는 구간이고 코스모신 소재 코스모학 추천했으니까 당연히 그룹주로 매매가 가능했고 같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얘도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다음 포스코 ICT 얘도 역배열 끊고 박스 보여주던 자리에서 중장기 추천드렸고 돌파 기준 50% 눌림 기준 80% 다음 미래 반도체 앞에 중장기 추천주들이랑 같은 타점이죠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요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올라섰다는게 중요하죠 가격상으로 올라섰으니까 은봉이지만 추천을 드렸고 이후 행보를 보여주다가 박스 돌파하고 급등 나오고 125% 올라갔습니다 이때도 재추천드렸고 셀바스 AI 추천했던 타점이랑 똑같죠 박스 돌파가 나왔던 자리 다음 그린 케미칼 11월에 한번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다가 또 빠지고 반등이 나왔는데 이 윗꼬리 은봉 윗꼬리를 매물 소화로 분석을 드렸고요 박스 매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번더 윗꼬리 나왔지만 이것도 역시 매물 소화라고 말씀드렸고 이후에 흔들면서 올라가고 단기 고점 경신해줬고요 다음 덕산 데코피아 월봉 박스 하단에서 추천드렸고 10% 수익 줬다가 뒤에는 밀렸고요. 밀렸다가 다시 또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이 자리에서 V자로 반등 쭉 시원하게 올라와줬네요. 돌파 기준으로 50% 눌림 기준으로는 90% 수익 나왔고요. 다음 j 오 역시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무릎자리에서 추천드렸고 1일 만에 13% 이후 박스 자리에서 반복 추천드렸고 정고 돌파하고 추세 유지로 금요일에도 정고 돌파하는 타점 37,000원쯤에서 역대 신고가 고점 자리지만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기준으로도 수익이 나왔고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4월 6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볼게요. S맥 시간의 상한가였고 상한가 마감 상승했던 이유는 히토류 관련 자회사 s m 맥 웰스 매니지먼트가 히토류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GREL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바닥에서 강력하게 반등이 나와줬네요 위에 남아있는 저항대로는 2 4 0일선 1년 저항대2 0 0 0원 정도 있고요 다음 KC그린홀딩스 탄소배출권 시에로 반응이 많이 있었죠. 얘는 9.96% 상승이었고 고가 15% 종가 2% 정석 반짝이 나왔습니다. 이전처럼 계속 은봉 윗고이 주면서 고점을 높여 가지고 있네요. 2 4 0일선3 9 5 0원 안착이 중요한데 안착은 실패를 했고요 다음 KC코트렐 역시 동일한 이유로 시간에 8% 고가는 24% 종가는 8% 1년선 2800원 정도 살짝 모자라게 안착 실패하고 마감을 했고요 1년선 저항 지금도 안착은 실패를 했고 다음 대교 재료 미노출 8% 상승이었고 정규장에는 별 반응이 없었네요. 다음 노블 M&B 시에로 7% 어 역시 뉴스 없었고 상장 폐지 사유 발생으로 정지됐네요. 감사 보고서 제출 금요일 시에로 했는데 의견 거절 뜨면서 동전주는 항상 관심을 끌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다음 제이스 콜딩스, 시의 7% 상승이었고 니켈 사업 목적, 필리핀 자회사의 투자금 납입 완료 소식 고가 15%, 종가 3% 고점 박스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다음 HRS, 시의 6% 상승이었고 고가 26%, 종가 15% 상승했던 이유는 응극제 배터리 호재, 차세대 아이오닉, 실리콘 10%, 응극재 배터리 탑재한다. 이 소식으로 응극재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이 나왔고요. 다음 포스코 ICT. 시의 5.8% 고가 12% 종가 3% 고점에서 추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요때 추천하면서 만원까지 갈수 있다고 중장기 추천 박스 돌파하고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 상승 이유는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다음 5성 첨단 소재 s 맥이랑 지분관계로 커플링 상승인데 얘는 시간에 5%였고 고가 16% 종가 7% 121선 안착 실패로 마감 다음 KBG 음극재 배터리 관련줍니다 시간에 5% 고가 상한가까지 갔다가 종가는 17% 마감 다음 휴젤반짝 대주전자재료 응극재구요 얘도 크게 반짝 유니캠 반짝 대성파인텍 하이드로리튬 EV첨단소재 그린케미칼 모두 반짝 오늘 크게 상승 마감한게 s 스 그리고 KBG 17% 마감 윗꼬리는 크게 남겼고요 HRS 15% 마감이지만 윗꼬리 크게 남겼고 대주전자 재료도 크게 상승했지만 윗꼬리 크게 남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짝 상승하고 하락 마감한다 이 패턴 숙지해서 주의하셔야 되겠죠 다음 4월 7일 시간의 특징주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상한가 감사보고서 제출 적정 월봉은 최근에 박스 보여주다가 히탈하고 밑에서 또 박스 그 다음 또 박스하단 히탈하고 박스하단이 천원이었는데 히탈하면서 동전주 역대 신저가 찍었구요 걸리락 강세 무상증자 약세 정석 패턴 이후에 이때 356억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에 급락이 나왔네요 금요일에 셀바스 AI 셀바스 엘스케어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시간에 하한가 나왔죠 얘는 이때 저가가 마이너스 26% 찍히고 25% 마감했네요 이후 회복 좀 하나 싶더니 다시 이탈을 했고요 최근은 리튬 호재로 급등이 나왔다가 또 제자리까지 빠지고 감사보고서 제출로 시간에 상한가 동전주 적자 지속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끄는게 좋겠고요 기존 아무리 크게 물렸던 분들이라도 본전을 기다리지 말고 튀어줄때 정리하시는걸 권장을 드립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적정을 받았다고 해서 재무가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위기만 넘기는 거고 재무가 쓰레기인 거는 변함이 없어요 앞으로 상패 위기가 계속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정리를 해 주시고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현 보유주 같은 경우 손절을 못 하겠으면 일단 홀딩은 해 보시고 금요일에 저가 478 이탈하면 역대 신저가로 계속 지하실 가는 거니까 손절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자 61선 860 어, 여기 종가상 한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금요일에 고가였던 750 1차로 보시고 2차 61선 보시면 되겠네요 최근은 61선 지지받고 크게 올라갔다가 61선 이탈하고 죽었고 앞으로도 61선 회복이 중요하다 다음 JNTC 9.9% 디스플레이 관련주고요 하웨이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스마트폰 커버글라스 매출이 급증을 했다 올해 모바일에서만 작년 매출 규모인 16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리고 차량용 디스플레이 7천억원 공급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을 예, 전기차 수혜도 같이 보고요. 스마트폰이랑 전기차 디스플레이 수혜 수주 잔고가 1조 1천억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자, 신규 상장주네요. 3살 정도 된 애고 신규 상장한 다음에 크게 급등했다가 추세이탈하고 쭉 제자리까지 빠지고 요 수평 지지 이탈하고 계속 하방을 보여주다가 역배열 끊고 작년 11월 역배열 끊으면서 추세를 돌리고 있습니다. 역배열 돌파 초입에서 쭉 V자 반등 제가 늘상 추천하는 타점이죠. JNTC를 추천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추천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모두다 이런 역배열 돌파초입자리에서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는 역배열로 계속 빠지니까 가든 말든 무시하고 추세를 돌리는 자리에서 추천을 하는 편이다. 일봉은 최근에 481선 끼고 큰 박스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하단 6,500원 정도, 상단 8,000원 정도, 또... 더 최근은 이렇게 7,000원, 8,000원 정도 작은 박스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8,400원 정도까지 올라가고 이제 박스를 돌파를 했죠. 종가상 8,000원 위에 있으면 이제 박스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여기 밑에서 큰 박스가 한번 있었고 박스 돌파하고 박스 업그레이드한 상태였고 이제 또 다시 8,000원 위면 박스가 또 새로 형성이 되는 거죠. 전고점 저항대는 8,500원 9,500원. 그리고 만원 초반대 이렇게 주요하게 있고요. 지지는 내일의 시가나 저가 1차로 보시고 다음 추세 추세 2차 자 3차는 481선 최근에 박스 7천원 정도 다음 마지막 큰 박스 하단 6 5 0 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이나믹 디자인 8.6% 최근 니켈 호재로 급등이 나왔었고 상패위기가 있었던 종목이네요. 거래 재개되고 바로 쭉 계속 하방이 이어졌고 최근까지 역대 신저가 찍었다가 바닥에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적자 지속 종목이고 관심을 끄는게 좋겠죠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지고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지고 반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크게 올라와주고 있고 또 제자리까지 크게 빠지는거 경계를 해야 되겠죠 튀고 제자리 튀고 제자리 이번에도 튀고 제자리 내려오는 걸 경계를 해야 한다. 일단 시간의 상한가로 아, 상한가는 아니고 8.6%로 6,7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현재는 이렇게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꼬리로는 이렇게 요 박스 하단 이탈하면 제자리까지 크게 빠지는 거 경계하시고 지키면 홀딩은 가능합니다. 여기가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탈하게 된다면 아주 쉽게 빠지는 진흙 구간이고요. 여기를 밟게 되면 여기까지 훅 빠지고요. 또 여기를 밟게 되면 또 여기까지 훅 빠집니다. 갭파락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고. 8,100원까지 안착을 해준다면 위에 481선, 9,300원 정도 저항대 보시면 되고요. 요런 종목은 아무리 크게 가든 말든 무시하고 다른 종목에 눈을 돌리는 게 좋고 기존 보유자라면 제자리 조심하면서 크게 과거에 물렸다면 튀어줄 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튀어줄 때 정리 본전이 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튀어줄 때 정리 본전이 오지 않더라도 역시 동일하게 크게 물렸더라도 이렇게 튀어주는 구간에서 전량매도 하고 기회 비용을 살리는 게 낫다. 다음 j i 테크 7.5% 반도체 관련 주고 신규 상장 주. 여기 정고 돌파하고 박스 업그레이드 이렇게 박스였죠 최근에 또 박스 돌파하고 추세가 강력하게 이어지다가 오일선 이탈하고 급락 또 다시 오일선 회복한 구간 고점에서 역배열 살짝 끄는 자리, 이렇게 살짝 끊었죠? 끄는 자리에서 7.5%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이제 고점에서 큰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저가, 16,9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탈하면 이제 큰 하락을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 박스 상단 저항대 그 전에 이제 중간 저항대로 19,000원 보시면 되겠네요 1 9 0 0 0 안착이 1차로 중요하다 시간의 상승으로 19,5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다음 휴림 로봇 7% 감사보고서 제출 적정 월봉은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자리 크게 역배열 최근은 이렇게 끊고 올라왔다가 밀리고 있는 중이고 최악으로는 여기까지 빠지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역배열도 올라오더라도 맞고 떨어지면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최악의 흐름 생각해 주셔야 되고 적자 지속 종목 최근은 강력하게 추세를 보여주다가 이탈하고 하락 121선 부근에서 반등 반등 반등 보여주다가 이탈했습니다 그럼 다시 121선을 회복하는게 가장 중요한거고 2470원 정도 여기를 종가상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금요일에 딱 맞고 떨어졌고 시간의 상승으로 24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또한 이렇게 어, 역배열 잡히고 있으니까 역배열 안착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역배열 안착해주면 241선은 회복이 되는거고 여기 실패하고 막고떨어지면또 481선까지 무조건 내려올겁니다 그 다음은 1800원 그 다음 1635 여기 이탈하면 아 피곤해지는거죠 이탈하면 피곤해지는 자리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과거에 여기를 이탈하는거랑 같은 타점입니다 그러면 이전의 저점까지 빠져요 이전의 저점까지 그럼 천원도 이탈하고 동전주까지 되는 최악의 흐름 이 흐름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니까 여기 이탈하 반드시 전략매도를 해주시는게 좋겠네요 다시 제일 중요한 지지랑 저항 두개만 잡아드릴게요 지지는 여기랑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 저항은 여기랑 3,000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3,000원 안착하면 추세를 다시 돌리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다음 액트로 5.6% 2차전지 응급제 내년 상용화 스마트폰 비중 축소한다는 내용으로 급등이 나왔고요 월봉은 작은 역대열 끊고 박스 돌파하면서 큰 역배열도 끊으면서 급등이 나와줬고 월봉 여기 전고점 맞고 떨어졌네요. 전고점 가격이 9,300원 정도 여기 안착을 해야 다음 또윗꼬리까지 시도를 해줄거고 1봉 여기 전고 돌파하고 박스 돌파하고 또1년선 위에서 돌파. 크게 흔들다가, 장대항봉 마감. 시간의 상승으로, 상한가 마감을 해줬네요. 이게 상한가 가격이고, 시간으로 상한가 마감. 이제 다음, 저항대가, 전고점 몸통, 만원 부근, 윗꼬리, 만 칠백원. 여기 안착하면 이제 거의 매물이 없어요. 과거의 매물만 있죠 안착하면 매물이 한동안 계속 없기 때문에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형성이 됩니다 만원 한착부터 힘이 강력하게 확확 붙을거고요 지지는 금요일의 종가 8860 1차로 보시고 2차는 크게 8000원 중간값으로는 8400원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EV 첨단 소재 5% 리튬 관련으로 계속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기존 추천주였습니다. 갭매우기로 추천드렸고 박스 형성해주다가 돌파하고 네번 연속 급등이 나왔고요. 이렇게 갭매우기 추천은 제가 주기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도 2월에 박스 돌파 나왔을 때 주황색깔 갭매우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고 갭은 비어있는 공간을 뜻해요. 비어있으니까 쉽게 올라가는 겁니다. 안착을 했을 때. 추세 하단 지키고 올라갔고 EV 첨단 소재 월봉 역배열 돌파하고 쭉 크게 올라갔고요. 위에 저항대 4개 주요하게 참고하시고 지금은 계속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는 홀딩하시면 되고요. 오일선 지키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울일선이랑현주가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울일선은 2차, 3차 정도 지지로 보시면 되고요. 금요일의 저가를 1차나 2차 지지로 보시면 됩니다. 11선도 너무 밑에 있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는 없고 이제 중간 지지를 넣어줘야 되고 4일의 시가 그런 캔들, 시가나 종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됩니다. 신규 매수는 권장드리지 않는 자리고요. 보유자분들은 요 지지 참고해서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하고 이탈하면 분할매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저항 때는 아까 월봉에서 봤던 거 참고하시고요. 다음 HLB 이노베이션 3% HLB 5월에 간암 1차 치료제 신약허가 신청 일정 이 있고요. 4월 6일에는 카티치료제 패스트트랙 지정이 됐다 고점에서 박스 유지해주고 있었고 5월 일정으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HLB그룹주 모두 다 박스 중에 있었기 때문에 박스 매매 가능하다 그중에 이노베이션이랑 제약만 크게 상승을 보여줬고요 이노베이션이 대장으로 상한가 상한가 다음날 고가 6% 찍고 또 크게 밀렸고 시간의 상승으로 3800원 정도까지 회복을 해줬습니다. 금요일의 저가 3515 1차 지지 그 다음 5일선 2차 지지 밑에 11선 3차 지지 보시면 되고요. 4200원 이후로는 역대 신고가라서 저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항때는 4200원이 유일한 거죠 5월에 일정이 있으니까 4월 내내 계속 박스 반복 매매 하실 수 있는 자리고 5월에 일정이 나온다면 이제 제로 소멸을 또 경계를 해야 되겠죠 다음 유니온 머트리얼 3% 히토류 관련주 미국, 일본과 중국의 갈등 우려 최근 유니온이 대장으로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고 유니온 머티가 시간외로 3%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를 기준으로 역배열 끊고 살짝 올라선 구간이고요 최근 정고저항대 3300원 겹치는 자리 그리고 윗꼬리저항대 부분 맞고 떨어졌습니다. 일봉은 전고점 돌파 한 착한 자리에서 지수가 이제 좋게 돌아 나오면서 크게 하락했다가 또 3% 반등 3,400원까지 올라왔고요. 금요일에 저가 3,300원 1차, 그 다음 오일선 2차, 6일에 시가 3일7호 3차 지지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이세개가 가장 중요하고 이탈하면 또 21선이나 61선까지 2000후반대까지 또 빠르게 빠질 수 있어 보이네요. 저항 대는 금요일에 시가 3500원 그리고 6일에 종가 370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유니온은 시외로 0.5% 상승 나왔고 역시 동일하게 금요일의 저가 5일선 그리고 6일의 시가 단기 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10일선 4차로 보시면 되고 다음 d b i t 2.8% 최근에 강성부 펀드가 지분을 7% 매입하면서 급등이 나왔고 또 투자금 1200억 남은 거를 추가 매수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시에 조금 반응이 나와줬네요 월봉은 추세 이탈하고 죽었다가 박스 돌파하고 또 역대 신고가 돌파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일선 이탈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추세 지키고 있고요 밑에 11선 2차 지지 1차 지지는 금요일에 시가 보시면 되고 시간의 상승으로 77,700원까지 올라갔고요. 금요일에 윗꼬리 그리고 4일에 윗꼬리 이렇게 두개 저항대, 4일에 고가 돌파하면 작년에 고가 85,400원, 여기가 3차 저항대 이 이후로는 역대 신고가로 저항이 없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고 11선 이탈하면 크게 무너지는거 경계하시고요 DB는 상한가 나왔고 역대 신고가 가격은 2731 거의 근접했죠 지진은 2400원 2200원 그리고 시가인 1920원 요정도 주유하게 3개 보시면 되겠습니다